지우야 지우야 일어나야지 지우야 일어났어? 지우 무슨 꿈 꿨어? 지우야 <웃음> 지우야 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피아노 치 있어요 예, 예, 좋아. 지우가 봐봐. 참 오셨어. 응. 사지 우유랑 기를 정우지 우리 내가 사소한 얘기가 있어. 그서 중요한 것이 있 볼래? 아빠, 아빠, 아빠. 시간은 <웃음> 가고 <웃음> 우린 이렇게 <웃음> 추억 쌓이는 이곳에 <웃음> <웃음> 놀러 와 <웃음> 오늘은 참 좋을 거야 예예 <웃음> 예, 구독 좋아요 <웃음> 아, 맞다, 이거?